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다 들어와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럼 다 들어와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죠? <웃음> 태양이 너무 내리쬐서 그런가 막 하얘네 나 하얘? 어나 하얀 거 좋아 근데 나니가 너보다 100배 하얘 아, 그건 그렇겠지 <웃음> 이걸 이길 수는 없어 머리색도 하얀데 지금 어. 아. 아, 나 턱에 머리가 없는 줄 알았어 머리가 없다니 아, 게스트한테 아니 그렇다고 어, 난이야 뺨을 아니, 아니 실수 실수 탕구멍어 실수, 실수. 아, 아, 혹시 이거 지금 메이드복이니네 맞아요 어 어디서 이런 대바라진 세상에 아, 이게 설명을 하자면 그 어떤 서버를 하다가 네. 거기서 메이드로 이렇게 일을 해아나 해. 봤어 본거 부담스럽 같아 부담스럽거든요 <웃음> 아나 연다 채널에서 본거 같아 어 나도 본거 같아 봤어 봤어 나도 <웃음> 맞아요, 맞아요 일단은 어, 초범 님도 오셨는데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초범님은 캐릭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저는 이 날다람쥐 컨셉이에요 아나 아, 음, 날다람쥐 컨셉 <웃음> 오늘 오신분들은 밤 따고 때리는 걸참 좋아하신대 <웃음> 전투적이시네 다들 컨텐츠 설명 잠깐 드릴게요 침대전쟁 여느 때처럼 할 거고요 뭐 예전에 컨텐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특별한 능력이 여기에서 이제 하나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침대가 설치돼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침대를 자기 색깔에 맞게 해서 꺼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숫자를 꺼내게 되면 그 숫자에 해당되는 블럭만큼 블럭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그 블럭만큼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지점으로부터 그 다음에 게임이 시작되면은 내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랜덤 아이템이 하나씩 지급되는 어 고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은 근데 좀 게스트 소개를 좀 제대로 드리고 싶은데 난이는 우와. 발로란트 보석함에도 있었고 해서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 한번 소개해 주시죠 그래도 다시 네. 아, 안녕하세요 저는 예쁨을 담당하고 있는 나니라고 합니다 <웃음> 안녕하세요 <우와> <웃음> <웃음> 예쁨 와 대박 <웃음> 아! 아니 왜 때리는데 <웃음> 괜히 <웃음> 지 민망하니까 <웃음> <웃음> 괜히 아니, 지 그거 <웃음> 해달라고 <웃음> 뒷구로 셀카 한번만 보내주세요 저도 몰라요 <웃음>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가능한데. 그 설날에 러스트 합방을 할때 그때 팀장이셨어요 나니가 어, 맞아요. 근데 러스트라는 게임은 막 새벽에도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나한테 핸드폰 번호를 달라 그러더라고 어, 어. 그래가지고 이제 카톡 친추가 돼있는데 거기에 겁나 예쁜 투사가 딱 올라오는거야 갑자기 오. 와, 오. 맞다, 맞다, 맞다. 음, 그래서 이게 자세히 보니까 필터 씌운거 필터 겁나게 씌워가지고 아니, 그거, 그려준 아. 거. 아니, 그거. AI가 그려준거였어 <웃음> 아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니 아니야, 근데 야, AI가 아, 그려준 것도 그 본판이 예쁘지 않으면 잘 예쁘게 안 나와요 맞아, 맞아. 맞아. 예쁘게 나와 맞아. 요즘 AI 좋아 <웃음> 아 <아니야. 웃음> 내가 몇번 연비 사진 봤는데 AI가 <웃음> 그 없어도 찾으시면... 우리, 우리 연비님 이뻐요 왜 그래요 맞아 어, 예쁘다 해줘야 맞아, 맞아, 맞아, 맞아, 맞아 예뻐 맞아. 예뻐 와 영혼 진짜 없어. 진짜 영혼 없짜 없어. <목소리> 아 그리고 초범님은 이제 곧 제가 커버곡을 같이 하게 될 거예요. 그래서 초범님 <웃음> 아아아아 영상에 이제 올라갈 텐데 기대해 주시고 일단 자기소개도 해 주시죠. <웃음> 아예 안녕하세요. 저는 여기서 귀여움을 맡고 있는 드리머 초범이라고 <웃음> 와 합니다. 와 귀엽다. <웃음> <웃음> 아 너무 좋아요. 잠깐만 그러면은 네 이제 여기가 예쁨 여기가 귀여움 여기는 뭐야? <웃음> 어, 잠깐만. 이러면은 섹시로 가는... <웃음> 오케이, 오케이, <웃음> 아, 여기섹시까지 아, 귀여운 거, 예쁜 거, 섹시한 거, 세 개... 이 포탑... 이 포탑... 이 포탑... 저... 물음표도 <웃음> 어떡할 거야? 물음표... 무음표 누구야? 물음표 누구야? 나물음 아, 그러면은 일단 여기 능력을 하나씩 뽑아야 되는데, 이둘 중에 하나만 딱 누르는 거예요. 보면 돼요. 네, 잘 읽어보시면 능력을 오! 어떻게 쓰는지 다써 있어요? 오! 오! 오나 어? 대박 나온 거 같은데? 대박. 나도 대박. 괜찮은데? 그다음에 이제 블럭 개수 이렇게 딱 뽑으면 나 같은 경우 2번 나왔지. 그러면 2번 안에 있는 12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. 오, 오케이. 1 2개면 너무 좋지 않나 이거? 6번 어, 32개. 근데 저 이거 말하고 싶어요. 뭐냐면은 소환 알이라는 게 가끔씩 주어지는데 엔더드래곤 알이 나올 수도 있고 막 위더 알도 나오고 난리예요. 그것 때문에 제가 허무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요거 하피디님 패치 네. 안 될까요? <웃음> 저 이거 <웃음> 지금 몇 주째 그냥 노잼사, 허무사, 엔티티사 하고 있는 것 같은데다. 조만간 패치 오겠습니다. 이거 그런 거 하면 안 돼요? 너 위더라든지 엔더라든지 너무 강력한 애들은 10초만 살아있게 할수 있는 거 그런 거 없나요? 음... 잘알겠습니 어렵구나 이거. 점점.. 점점 목 <웃음> 우리가 작아져. 아니 근데 <웃음> 나 이거 왜 이렇게 짧아 12개? 미쳤네? 아 잠깐만. 저기서 뛰어내리면 올것 같은데, 그럼? 하 <웃음> 이쪽으로. <웃음> 아, 미치겠네최비님 저랑 합칠래요? 또서도, 아니, 저랑 합치면 어. 2목칸님 아니 이미 설치했는데요? 아, 어아이내거를 써도돼 허락해줄게 아 어, 내거 써도돼 어내길 써도돼 어, 감사합니다 어? 게이득 대신 이거 동맹 오잉? 자 어디 한번 날아 볼까? 아 아유 잠깐만 톡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아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오, 어, 어. 아! 어? 어? 어? 어? 죄송해 아야야아아나아니 <웃음> <야, 웃음> 이거 그러니까 너무 아 아이고 그 어, 진짜 아니 괜찮은데, 지금 어디다 손을 뻗어지 아니 아니,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잘못 본 거야 잘못 본 거야 잘못 본 거야 어, 손을 어... 아니 잘못 본 거야 아니야 나 h야 근데 나한 대만 탁쳐줘 그냥 한 대만요? 어한 대만 탁.. 어어 잡아넣으세요. 죽이셨는데잡달라면서요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. 뭐지? 아나 돌겠네. 블록 복사 그건가? <웃음> 어, <안 된다네. 웃음> 왜, 왜 그래 왜 그래? 뭐? 떨어졌. 떨어져... 안돼! <웃음> 아이 놀래라. 태빈님 왜 저거 일부러 죽으세요? <웃음> 어, 됐어어 그래 태빈님 그럼... 일부러 죽는다. 그러면 떨어졌을 너무... 때 침대를 부술까 내가?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아 이거 아니구나. 음 그런 거 안돼. 난 뭔가 되게 예쁜 것들밖에 안 나오냐? 오케이 생각이 예쁜가 보다. <웃음> 무슨.. 야 진짜 오늘 여자어 특집인가? <웃음> 진짜.. 나 염비가 어허허. 저렇게 영혼 없이 얘기하는 거 처음 봐아 영혼이 없다니 얼마나 영혼이 있었는데 무슨 영혼이 있었죠? <웃음> 아 이런 건좀 사양할게 <웃음> 아 예.. 아 예.. 아, 예. 아 케빙님 블록 복사한다 아 <웃음> 네.. 그 그래, 좋은 거 없나? 그거? 뭐? 없나?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예. 어 깜짝이야! 오, 아 초보님 돼지털 썼네 돼지털. <웃음> <웃음> 돼지털 어울리시네요. 라고요 <웃음> 아니가 이거, 이거 아니야? <웃음> 어, 이거또 여자 아니 칭찬해 주는 거 아니야 이거? <웃음> 그거 연, <뭐요? 웃음> 아, 연 먹이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아이 사람도 이렇게 배웠는데 아, 잘 모르면 짜져 있어 <웃음> 미안. <웃음> 저기가 지금 약간 난이 약간 좀 곤란해진 거 같은데 지금 상황이 돼지가 너 죽이려고 바라보고 <웃음> 어. 있는 거 같은데. <웃음> 아. 근데 얘네가 더공격요 그래? 소환사 같은 건가? 아, 소환사... 나도 때리지 않아, 근데. 면안 돼요. 어, 어, 어. 야, 야. 5초, 5초. 아니, 거북이랑 거북이 <웃음> 아, 근 이거 계단부터 만들어야겠다. 제 너무 위에 있다. 응, 초봄 님. 네, 뭐 나왔어요? 네. 저랑 팀을 한 다음에 어, 이제 초봄 님이 빗소리한테 가는 계단을 한번 지어 보는 거 어때요? 맞아요. 저희 에케 팀에 들어오시면 안녕하세요. 음. 에케초 어때요? 에케초. 아, 어, 됐다. 이어졌다. 어, 동맹입니다. 안녕하세요. 동맹입니다. 잠깐 지나갈게 아, 네. 잠깐 지나가면서 이제 빗소리 쪽으로 계단 저기요. 아아 <웃음> 아, 그죠? 예, 예, 아, 예, 그죠 이쪽으로 넘어가 주세요. 예 그죠 조심해 주세요. 조심. 빗소리한테 어, 어. 어, 가는 어. 길을 만들어놔야 우리도 미래를 도모할 수 있어. 지금 빗소리 안 그래도 나 나는 빗소 나는... 빗소라 나 견제해? 아니 이어은 나야 될거 아닙니까 아, 그래도. 그렇지. 어. 아니 그래도 좀 말이 좀 너무 좀 그렇네 아, 나를 아, 지금 무슨 적폐처럼 아, 막 이렇게 보여주고 아, 막. 아, 알았어요. 무슨 적폐 세력입니까 아, 제가? 아니, 끊지 아, 아, 아 끊지 마세요. 아 끊지 마세요. 기분이 나쁘네. 기분이. 아기분 예. 아니 사장님 왜 그러실까? 아왜그러실까 아, 아, 뭐 기분이 막 나빠질라 그래 나 지금. 아, 아 알았어요. 아, 적당히 할게요 제가. 안 그럴게요 저희 이제. 알겠 아 선물. 아 아. 아, 아, 아 아유, 죽어. 가가 가. 죽어 죽어. 철커 동맹 어때 우리? 진짜 여기다가 딱 할게 여기다가 음. 이렇게 말이야. 오지마. 솔선수범. <웃음> 오, 저도 갔다 온다. 언근술적 조용이 올라온다. 너 <웃음> 오기만 해봐. 왔는데 왔는데 왔는데 왔는데. 야 안다. 안다. 안다안 다요? 아직도? <웃음> 어. <웃음> 아, 들켰대요 <즐견대요? 야>, 깜짝이야. 저 <웃음> 아, 견대요. 어, 아, 아, 아, 예, <웃음> 어, <웃음> 아, 아, 아, 아, 저러실래요? 아예. 대춘 님. 아, 뭐야 아유 씨. 또 맞았어. 어. 아, 아, 안녕하세요, 비술 님. 아,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혹시 좀 빌릴게요. 아, 네, 네, 네. 아, 예. 저 올라가요. 살려 주세요. 살려 주세요. 살려 주세요. 아, 올라가요. 아, 네. 아예 이제 문안 인사차 아, 자, 저번에 가니까 이런 거해 주시더라고요. 아.. 아오오오! 오오 저.. 쩌부리하게 이렇게 뜨끈뜨끈하게 아좀 저.. 저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끼리 저도 있어요 이런. 우리끼리 이러면 안돼 저는 안 이것도 있어요 저 밑에 봐봐 어디서 온 거지 우리 집에서? 안됩니다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아이고. 제 능력입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잠깐야 빗소리 빗소리가 H! 야 빗소리 H! 야 큰일났다 H! 제가 진짜 터지는데? H 진짜 터져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아 잠깐만 아! 어학격이 돼? 응돼응돼응돼 잠깐만요 <웃음> 뭐야? 응돼응돼야 이거 뭐야? 어뭐 대박인데? 아, 어 난이 침대 아, 파괴됐어! 아유. 뭐야? 응돼응돼응돼 아, <웃음> <응대>. 아, 잠깐만요 <웃음> 응돼응돼야 <응대, 웃음> 이거 뭐야? 어 대박! 아, 어 난이 침대 파괴됐어! <웃음> 뭐야? 난이 침대 누가 부신 거야? 근데 그래, 부신 게 거야? 부가못했어요리니까 아니요. 근데 아니야. 근데 부서질 때 난이님 봤잖아요. 나 아니야. <웃음> 아, 침대가 바뀌었다고? 같은데. <웃음> 아. 대실하녀. 아이저 지옥 돼지. 아이고, 말이. 아. 음. 아 아파. 때미지 <웃음> 우리 팀인 줄 알았더니. 위더 <웃음> 사용하지 마. 우리 팀도 아. 되게 허무하게 터지더라. 비소나 어? 어떻게 우리 동맹할래? 잘 줄게요. 동맹할까? 나 집이래. 지금 체케빈을 믿으려 했는데 자꾸 밑에서 쥐새기마냥내 <웃음> 어. 집을 막 양보하고 근데... 먹더라고 아니 근데 연비야, 비술 응? 동맹 좋은데 비술을 견제할 사람이 없어 사실상. 그러니까 아니 그 능력 하나는 있지 않을까? 데스노트 나요 대이서 없는 것같아 <웃음> 아, 거 <미안해>, 설치도. <미안해. 웃음> 아, 도전 정신 너도 생기게 하도아아 설치도. 이거 이거 왔어요 아, 어, 응? 어, 이거 설치 네? 해보시죠. 어, 이거 설치 이거 설치도. 이거 설 이거 설치도. 이거 설치도. 이거 설치도. 이거 설치 이거 설치 안 돼!!! <웃음> 야이 씨! 너조리안 가! 아 지옥에서 살 거. 죽어, 죽어. 아 저거 좀 어떻게 해봐요 저거 <웃음> 자꾸 뛰어지잖아 저 형은 왜 혼자만의 싸움을 저렇게 하고 있는거야 뭐케빈님뭐 가고 있어? 아니 지금 또 쳐맞고 있어 아 저걸 부숴주고 싶은데 하면은 날아가가지고 뭐부숴줬거 <웃음> 아이고 어 아이고 죽었다 괜찮아요? 아이템다 먹으면서 아이고 괜찮아요? <웃음> <웃음> 아, 뭐니 <웃음> 아, 아, 안 되겠는데? 아, 하 아, 아, 야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어, 야 아, 아, 아, 아, 아, 야 아, 아, 웃 아, 도야다 아, 아, 야야 아, 아, 아, 아, 야, 아, 아, 다야죽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야야 아, 아, 아, 나니야 나니야 나니야. 네. 그 네. 블럭 하나 뭐 좋은 거 있어 하나 좀 줘. 봐 이어서. 저요? 어 이거 이어서 좀 줘. 터트비트는 죽은 거야 네. 그래서? 저? 네. 지도세도리 죽었어? 알았음 오늘... 지도세도리. 우아나 네. 오늘... 미치겠네 그래? 나 내려갈 수가 없네 철거 네. 때문에. 나니야 <웃음> 혹시 청대치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? 근데 어디서 나오는데? 토디 죽여주면은 알려줄게. 어 나? 토디 아야... 죽여줘. 아니 나왜나왜 나. 왜, 나, 왜, 나... 음. 나 아무것도 안 했잖아. 우리가 아, 못생긴 사람 못다니까뭘왜 아, 그러니까? 때리? 아무것도 모척 하고 있어. <웃음> 여기. 여러분들 귀여운 거 보실래요? 뭐야? 아이스. 이 여러분들 귀여운 거 보실래요? 귀여운 거. 아, 요어 갑자기. 어 갑자기. 아, 어, 블록 블록 하나. 하나. <웃음> 블록 하나. 하나. 하나. 블록 하나 아무거나. 블록. 아무 내꺼 정말 예쁘고, 실물이 가장 아름다운 버티버 1위 <웃음> 오케이 됐다 아 뭔데? 뭔데 저리가? 뒤졌다 안녕하세요, 왜요? 아, 무슨 일이신가요? 저 뒤에, 어? 뒤에 위에를 보세요, 뒤에 위를 누가 저.. 아.. 어? 아 뭐지? 아잠 아니, 아니 누가.. 아 백스! 어머 잠깐만.. 근데.. 아니, 태빈님! 미친 백스.. 어 태빈님 뒤에 그 움직이는 거 뭐예요? 나니 뭐 응. 뜯고 있는 거 아니에요? 아니 이 쪽은 <웃음> 우리 집이 아니라서 괜찮아 내내 <웃음> 내 집이야? 나니 여기 숨어있을 거지? 네 <웃음> 아, <비쏘라. 웃음> 미, 쳐놓고 비소라는비소라 나는 꺾이지 아. 않아 오늘은 어딨어? 아, 아. 둘이.. 둘이 열심히 싸우시네 아저 백스가 내 백스야? 아, <웃음> <웃음> 야 연비도 돌아 섰다 <웃음> 야, 연비도돌아섰다연비도 돌아다. 도다 야, 지금이 야, 지금. 도 야, 여기도 돌 여기도 돌 여기도 다여아다 야, 여가다 야, 여기다 여기도 다여기다 야, 여기도 다다다 야, 아니죠, <웃음> 기빈님. <웃음> <깨비님, 웃음> 왜요? 야야, 아니야, <웃음> 저, 저 최강이거든요, 지금. 아, 잠, 잠시만, 잠시만. 덤빌레? 덤빌레? 아니 아니야, 잠시만. 아 잠시만요. 어디까지 할수 있는 한번 볼까요? <웃음> 여기 왜 파괴수가 왜 우리 집에 여기 있니, 난이야 어떻게 된 거야? <웃음> 아니 소환을 잘못했어요. 난이야 여기다가 파괴수를 소환하면 어떻게? 해너 스스로가 파괴돼 버릴 수도 있다고. 투디님투디님 <웃음> <웃음> <웃음> <두디님> 계속. <웃음> 계속 막고 계셔. 달려줘. 나이 계속 생 선생님, 괜찮으세요? 제가보내드 있대요. 어어 어. 야 파괴수 범위 네. 대박이다. 아니, 어? 여기 캐비틴네 집이에요. 어. 나니야, 그 근데 왜? 침대가 여기 아래 있어. 니야 이상한 어? 말하지 마. <웃음> 아이 궁금해서 궁금해서. 에이, 연빈님 안녕. 그런 거. 근데 올라가면 연빈님 거기 올라가서 뭐 하게? 어? 음. 우리 집깔라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? 아니야. 무슨 말이야? 어디가? 그런 게 뭐지? 어연비나 어떻게가 우리가? 음, 어떻게가? 이분 맞는 거 같은데 지금. <웃음> 에메랄드 <아니에>. 하나 줄까? 에메랄드 <웃음> <다> 하나 먹을래? <웃음> 어 대박인데. 어, 케빈님. 어 어. 표지판 예, 예. 복사 안 돼요? 되죠 되죠. 응. 해주세요. 빅스노트야? 이제와서? 이제와서? 해주세요. 아니 너무 뒤늦지 나... 않아? 아니 <웃음> 해주세요 아니 야 빗소리 죽이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거를 뒷주머니에서 어, 이제 꺼내? 줄어볼게. 나 백사한테 계속 죽느라 정신이 없었지 뛴다 뛴다 <웃음> <웃음> 불러갑니? 으온 yeah! yeah! 힘을 다해서! 도라스 라스아 나이스! 빨리빨리! 아나 해병인데 지금! 해병! 야 해병이면 더 안돼! 왜안 빨리빨리, 빨리. 아 투.. 투디님 괜찮으세요? 어아 괜찮네요 안돼! 다 왔는데! 다 왔어! 다 왔는데! 다 왔는데!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.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. 다, 다 죽었다. 트아님 이거 타 <웃음> <파기수> 죽이시면은 제가 <웃음> 한 마리 더 소환해 드릴게요 트님 아니야. 아니야 이건 아니야. 아니야. 아니 아버지. 난이야. 어, 나도 나도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아니 아니야. 도와드릴게요. 어디갔어? 어디갔어? 없어 없는데요? 어 난이 어... 떨어 졌어 난이 떨어졌나 보다. 안녕하세요. 아, 오케이. 어? 반갑습니다 아예 반갑습니다 아 저기요 아, 아 근데 어어 에헤이 거참 어차피 잘 되지 않을거예요어 잠시만 도구가 너무 좋잖아 아이 사람이 <웃음> <웃음> 야 저기 또 2D 저거 미쳤다 또저나 <웃음> 아니 나 여기 있고 싶지 않아 나가고 싶어 <웃음> 나가게 <웃음> 해줘 <웃음> 2D, 2D님 뭐 하세요 오지마 <웃음> 안 아, 돼! 내 침대 건들지 마! 2D 침대 어디있는데애초내 침대 건들지 마! 2D야, 아이 백스 뭐야! 원래 아이... 있던 데가 2D 침대 아니야? 아! 여기 있나? <웃음> 아니 그 너무 뮤직히 좋게 생겼어! 상대치에 침대 어딨냐? 찾아보라! 아! 어이? 안! <웃음> 뭐야? 그렇게 부에있더니잘 됐다! 표준님 여기 계시죠? 우리 님 애캐초 아니었어? 태빈님 여기 계시잖아. 히히. 여기 아오. 여기 체키면 갇혀있음 여기 안에. 여기 금불록 안에 체키면 갇혀있음. 여기 여기 여기. H야 <웃음> <여기, 여기. 메이치야. 웃음> 너 <웃음> 맞어? <맞아>? 이 녀석. <웃음> 이 녀석 너 맞아냐? 무덤 있음 여기. 태빈님 나 오세요. <웃음> 밖에 철블록 불 들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. 연비야 연비야 연비야 연비야 연비야 <웃음> 거기 안 된다. <웃음> 거기 안 된다, 연비야. 불사줘, 나 이빨 어. 불사줘. 하지만 난 죽지 않지. <웃음> 야 타워. 해병이야, 연비 해병이야. 나 표지판 만들어 주세요, 캐빈님. 표지판 주면 복사 가능합니다. 아, 어 아, 그럼 가져와야 되네. 그, 아 내가 안 내줄게. 어, 나 말할 떴다. 캐빈님 표지판이 떴어. 나나나 줘, 나 줘. 요요요잘 어, 어, 어. 줘, 잘 줘. 오오 오. 하나요. 누구부터 죽여야 돼요, 근데? 좋아. 룰룰루. 좋아. 아, 어떡해. 아, 아, 이거 무조건 2D부터, 2D부터 노래해야 돼요, 여러분. 저 어, 데스노트 지금 거의 짱이. 너는 왜, 너는 자산은 뭐야? 저 데스노트 지금 거의 짱이. 아. 야! 너는 왜, 너는 자산은 뭐야? 자산은 <웃음> 뭐야? 아니, 이게 뭐야. 이게 뭐야? 너, 너, 너, 너 뭐해? 뭐야? 아니 이거 70초 아웃당했잖아 혼자 스스로 쳐가지고 <웃음> 자기 이름 자기가 썼어. 대미님 가자 가자 가자. 어디 나, 나, 어디 있는데? 나, 가, 가, 어디 있는데? 저저저저 아, 보트 쪽 보트 왼쪽 왼쪽 왼쪽 왼쪽. 왼쪽 블루. 일단 내가 이거 다 설치해둘게. <웃음> 어? 아 저쪽이 죽으면 어떻게 또? 아 오타가 <웃음> 왜 이렇게 많아 이데스 노트 이거. <웃음> <웃음> 행동 대장 <행동대장>, 출동. <웃음> <웃음> 아, 와야 남발이다 남발. 아니 근데 케빈님 이렇게 되면은 2 can see the camera. I don't k n o 라고 지금 o u c 가 n see the camera. I 치 가라 음. 어 know 로 f you can s e d o t o you r a e h o m e r 금 I d 지금이야 지금이야 d o n 이 know. I d o 초범님, 초범님, 저 20초 뒤에 튀어나요. 와 초범님, 와요 달라. 지금 다 같이 가자고요, 다 같이. 좋아, 이러면은 투지랑 나랑 남은 건가? 아니 잠깐만, 잠 투디야, 야 이거 허무, 투디야, 들어볼만하다, 아, 말은 들을 수도 있다, 투디야 대사는 쳐야지 대사는, 투디야 아, 대사는 공동우승하시죠 공동우승, 공동 최초의 공동우승, 어. 우리 이층 침대에 춤 추... 몰라 나눈 돌아갔어, 개빈지, 개빈지. 개빈지. 몰라 나눈 돌아갔어, 나2등이라도 나 해야겠어, 아니 사, <웃음> 셋이서 공동우승, 야 이렇게 된 이상 나는 2등이라도 해야겠어, 개빈님, 개빈님, 개빈님, 어. 안돼, 이건가? <웃음> <웃음> 잠깐만 자, 잠깐만 진정 좀 해보자고 진정을 좀 해봐 음. 그래, 나의 자랑스러운 검체캐빈어 나는 당신의 검이었습니다 올라오지 말게 아니 일단 일단 우리 잠깐만요 오지마게 아 잠깐만요, 오지 아, 잠깐만요. 블럭 아니 그래서 이 사람 침대 어딨음? 침대요? 여기 아래 파보채있을걸요? 저 블럭 하나만 떼게 해주시면 안돼요? 딱 하나만? 아 하나만? 아, 오 k So, you will lose on the c a 오 Ok, ok, ok. Yo, Hanaman, Takaga, you 릴 o chim de p a r 아 오케이 오케이 t 릴게요 c 릴게요 d 릴게요안 그러면 제가 i 지판 드릴게요. 아 오케이 오케이. 저 e chim de chim de chim de chim de chim de chim de 적어 i m de 적어 드릴게요. 제 어? 에어 에라이 에라이 에라이 에이라배신반복된이 하는지 아니구자 에브임 써드렸습니다 <웃음> 여러분 배신은 나쁜거라는 교훈을 남기며 예 오늘 콘텐츠를 <웃음> 진하도록 하구요 <웃음> 오늘 허무사는 아니었거든? 근데 역대 가장 추한 사망이었어어 진짜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 내가 정말 침대전쟁 역사에 남는 가장 추한 사망이었어 <웃음> 그래서 저는 도대체 누구랑 침대가 바뀐거예요 그니까 아, 하트빅즈가 아, 맥주가... 에이님이 나랑 바뀐거 같던데? 내가 죽기 예. 전에 어 난이 자리에 있었어 난이 보지던데? 자리에 어... 맞아요 하트비트가 나랑 바꾸고 그 하트비트 거랑 난니님 거랑 바꾸고 난니님 거랑 엘치 거랑 바꿨는데 아 엘치 게딱 털렸는데 아프게 하트비트 침대였고 <웃음> 아 그랬던 거구나 세상에 <웃음> <웃음> 근데 침대 바꾸는 게 진짜 데스노트랄지 연비 해병이랄지 이런 거 견제하기 진짜 좋겠해 침대 바꾸는 거아 음. <웃음> 오늘 근데 진짜 우승각이었던 게 베리어 나왔는데 베리어는 안부개지더라고 맞아요 음, 진짜. 그래서 진짜로 내가 마음 먹고 다 사방 베리어로 했으면은 안부게지는 거였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면 또 너무 추할 것 같아가지고 <웃음> 어, 그렇게 안 했습니다. 왜 여기서? 이러나 저러나 추했네요. <웃음> 예. <웃음> 어떻게든 <웃음> 추했다. 캔디 어, 가다 좋았다. 아, 어, 저희 구독이랑 저희 좋아요 저희 눌러주시고요 좋았다. 여러분. 놀아. <웃음>